아까 어, 엄마한테 정말 잘하겠어. <웃음> 자, 다들 엄마!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거야. 자기소개를... 아! 자기소개를 아! 아! 제대로... 해 주세요. 대로 제대로... 제 라무예. 대로 제대로... 제대로... 제대로... 제대로... 할거로아그로 그러면 뭐, 지유는 지지로 제대로... 제거로 제대로... 제이로이대로 제대로... 제대로... 이고 얘는 9로이대로제9 얘는 얘는 얘는 7이에요 제대로... 제대로... 제대로... 제대로... 제대로... 제대 현우쌤이 사주신 그릇에 고구마 담아 먹을 거예요. 어머, 근데 나 이거 맨날 입고 있네. 시찌잖아. 아니, 이 빨리 밖에 뷰를 보여주라고. 이미 봤어. 아, 봤어? 그래. 너보다 더 멀, 저 보는 사람들이야. 오케이, 곡을. 노래 꺼줘. 빨리 일로 와볼게. 네. 여기 앉으세요. 네. 이거, 이거. 이 아니누. 이거, 이거 내 거야? 봐봐. 이거 내 거야? 어. 아니, 우리 거야. <웃음> 이게 어떻게 우리 거야? 하나씩이라뇨. 한 사람 거야, 한 사람 거. 빨리 이거 보여주라고. 이게 1인분이 아니라, 이게 하나당 한 개래요. 우리 나가자마자 뭐 먹을 거 아니야? 맞아. 아, 고구마 맛있겠다. 아, 고구마 일라봐 아니, 요즘에 제가 아이디어스에 빠졌거든요? 어, 아이디어스에 막 그런 아이디어 아니요. 상품들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쿠팡처럼 이렇게 대량 생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주, 이거 이제 하는, 하면 그게 바로 주문 들어간 상품이 음. 온 거여서. 맛있어? 어, 꿀 같아. 야, 이거 꿀고구마야 아, 이거 얼마에 많다. 샀더라?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잠깐만 이거 이제 고구마 재배해놓고 한정 수량만 파는 건데 아 너무 아 그냥 너 케이스도 고구마야 <웃음> <웃음> 고양이도 고구마 이거랑 똑같아 어 이거랑 똑같아 뜨거 호밤고구마야 호박고구마 이거 어디서 샀냐면요 충남 논산 나나팜 이라는 데서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15,900원 근데 저는 이거 요구르트 사이즈로 3kg에서 3,300원 추가해서 그러면 저 이거 한 박스 이렇게 이만한 큰 박스를 19,200원에 산 거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어. 안 맛있어. 응. 응. 이게 이번에 온 거고 이게 쿠팡에서온 거거든요? 아니 나 이거 먹었어. 먹었는데 맛이 먹었어? 없어. 이거 1.5kg에 7,500원이긴 하거든요. 근데 나는 7,500원 주고 이거 먹을 거예요. 그냥 만원더 주고 만 원도 아니지 몇천원더 주고 이거 먹겠다. 이게 3kg고 여까지 1.5kg. 이 싱싱한 것부터 다르다니까요. 진짜 홍보 아닙니다. 내 돈은 없어요. 내가 가끔 진짜 의도 없이 막 좋다고 소개하는데 사람들이 광고예요. 이러면 내가 아니에요 이러면 오케이. OK. 이러던데? <웃음> 저는 항상 인스타그램을 보고 휙휙 해돌려갖고 사요. 광고 보고 혹하는 줄알 맞아. 근데 인스타 광고 내 눈에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 진짜 그거에 돈젤 많이 써. 여기에 있는 거 대부분 그럴 거야 인스타 광고로 산 것도 없어. 어, 구마야 나와. 안녕? 응, 아, 됐어. <웃음> <웃음> 표정 봐, 해탈이어 얘. 이, 이 영혼 나갔는데, 지금? 봐. 왜 그러는데? 근데 고롱고롱은 또 한다. 응. 또도내 눈을 훔쳐 먹었지? 어, <웃음> 거 <웃음> 자, <웃음> 어이없어. 지금 얼굴만해. <웃음> <웃음> 아니, 자기 얼굴만한 거에 굳이 듣는 이유가 뭔데? <웃음> 아까 제가 오프닝 멘트를 못 찍었는데 오늘 친구들이 서울에서 저보러 부산에 와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준비하고 나가가지고 노는 거를 찍을 거거든요. 그리고 원래 제가 지금 술안 먹은 지한몇 달이 됐는데 친구들이랑 저희 집에서 술도 먹을 거예요. 어쨌든 이제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 기초할 때 뭔가 수분이랑 진정 위주로만 해가지고 그냥 오늘은 세럼 하나만 쓸 건데 이 제품은 이니스프리 그린티 시드 세럼인데 이거는 이제 워낙 유명한 제품이기도 하고 이니스프리에서 저한테 광고를 주셔가지고 광고를 한번 진행했었던 제품이기도 하고 그 외에도 몇번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던 세럼인데 이번에는 이 세럼이 뉴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니스프리에서 저한테 이번에 또 광고를 맡겨주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광고를 진행했을 때도 그렇고 이제 몇번 좋다고 소개해 드렸을 때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반응이 너무 좋다고 또 이렇게 저한테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사용하는 기초템들이 동결이 됐었잖아요 완전히? 그니까 영상에서도 몇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쓰는 제품들만 썼었는데 이제 최근에 환절기 넘어오면서 피부에 각질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좀 마스크 같은? 외부 자극으로 인한 피부 문제점들이 자꾸 막 나타나더라고요. 예를 들면 막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각질 일어나는 거랑 거기에 또 진정에 진정, 진정, 진정만 바르면 또 수분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제품을 지금 소개해드리면 딱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이 제품이 수분 장벽 세럼이라고 불리는데 최근에 환절기 접어들면서 이제 수분이랑 좀 이런 진정을 차곡차곡 속에서부터 잘 쌓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새로 출시된 이 이니스프리 그린티 시드 세럼 4세대는 그린티 바이옴이라는 좀 새로운 원료가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제가 이거를 쓰면서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고 제가 그 전에 소개시켜드릴 때 말할 때는 욕실에다가 두고 3초 세럼이라고 3초 안에 바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뭐 그럴, 딱히 그럴 필요 없이 2초 단계에서 토너 건너서 띄고 바로 요 세럼만 두 세겹 발라주면 솔직히 크림이랑 토너 아무것도 안 발라도 될 정도로 촉촉하거든요. 이렇게 짜가지고 딱 봐도 요거 굉장히 지금 묽은 거 느껴지죠? 근데 물처럼 발리는 세럼들은 쓰면 흡수가 덜된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흡수가 너무 빨리 되는 느낌이 드는데 얘는 딱 바르신 분들은 다알 거예요. 요거에 말을 공감할 거예요. 요건 딱 바르자마자 이 속수분을 확 채워주면서 겉에를 되게 쫀쫀하게 잡아주는 느낌. 되게 세럼보다는 그냥 앰플 같은 느낌에 가까워요. 근데 또 앰플처럼 고농축 그렇게 막 무거운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수분부터 짱짱하게 채워줘야 좀 전반적인 피부 컨디션도 같이 좋아지고 맑고 건강한 피부가 되는 것 같아요. 피부 결 자체가 메꿔져야 메이크업을 할때 피부 표현이 진짜 예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결 케어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 어나 눈썹 많이 자랐네? 이렇게 저두번 정도 지금 레이어링 했는데 요즘에 또 마스크 오래 쓰면 은 건조하니까 피부가 되게 막 땡기잖아요? 피부 자체가 컨디션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이제 막 피지를 계속 내뿜고 그러면서 이제 내 피부도 같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침에 화장하기 전이나 아니면 저녁에 들어와서 케어를 할 때라도 피부 케어를 제대로 해줘야 돼요. 세 겹까지 굳이 안 발라도 딱 이렇게까지만 발라도 메이크업 진짜 잘 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메이크업을 바로 해주도록 할 거예요. 컨실러는 페리페라 더블 롱웨어 커버 컨실러 내추럴 베이지 페리페라에서 나온 지 얼마 안된 신상 컨실러인데 사실 나온 지꽤 됐어요. 근데 괜찮더라고요. 이거 말고 메디큐브도 되게 괜찮은데 어쨌든 이렇게 브러쉬 앞뒤로 묻혀서 커버할 부분에 콕 찍어줍니다. 이거 피부 메이크업 다 하고 나면 기초가 정말 중요한 게딱 맞게 되거든요? 이거 얼마 전에 동결되었던 그 기초들을 가볍게만 발랐다가 메이크업을 하는데 메이크업 이제 이 T존 부위에 각질이 엄청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쓰던 거 써도 환절기 때는 어쩔 수 없나 봐요. 메이크업 과정은 그냥 쭉쭉 지나가도 되겠죠, 여러분? 이건 브이로그니까. 이 여기 앞트임 흉터도. 그리고 앞트임 보건 흉터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너무 가리려고 하고 너무 이 부분에 메이크업을 하면 지우는 과정에서 자극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금만 하는 게 좋아요. 에뛰드하우스 더블 래스팅 쿠션 글로우 뉴트럴 바닐라. 이거 요즘 완전 많이 쓰고 있는 쿠션인데 예전에 받았던 건데 이거 지금 제가 이제서야 발견해서 아뭐 써볼까 이 생각으로 이제 쓴 거거든요. 근데 너무 괜찮은 거야. 그래서 저 요즘 이걸로만 메이크업해요. 이거가 커버도 되게 잘 되고 글로우한 느낌이라고 하는데 막상 이렇게 피부에 메이크업했을 때 엄청 막 번들거리거나 그런 느낌도 없고 제가 요즘 쓰고 있는 쿠션들 중에서 마스크에 덜 묻는 쿠션? 그리고 덜 묻고 이런 걸 떠나서 마스크 썼을 때 이제 마스크를 벗으면 그게 지워지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쿠션을 아무렇게나 얹어도 수정이 되는 게 중요한 건데 얘는 수정도 되게 잘 돼요. 얹어도 내가 그냥 방금 메이크업한 것처럼 수정이 돼요. 봐봐, 아, 뭐 컨실로만 했는데 엄청 깨끗하죠? <웃음> 아, 나 여기 배경이, 이 배경으로 해야겠어. 응. 이 깔끔한 배경으로 해야겠어. 그리고 이제 이마만 먼저 해줄 건데 이게 되게 얇게 펴발라져가지고 내 피부 결 자체가 예뻐보이는 느낌의 쿠션이라고 해야 되나? 보세요. 이마 엄청 결 예뻐보이죠, 지금? 이게 내가 딱 원하는 글로우야. 내가 글로우 쿠션을 좋아는 하는데 글로우 쿠션 바르면 항상 무너지는 게안 예쁘거나 이렇게 피부에 얹었을 때좀 두껍게 발리는 것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두껍게 발리지도 않고 무너졌을 때도 그냥 뽀송뽀송하게 무너져요. 이게 피부마다 다른 거겠지만. 그리고 가끔 이 쿠션 쓰면 뜰 때도 있긴 한데 지금 이게 광고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니스프리 이거 세럼이랑 엄청 궁합이 잘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크림까지 사기 좀 번거롭고 나는 세럼으로만 수분 충전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세럼 하나 바르고 한두번 정도 레이어링해서 바르고 그 원래 안 쓰던 쿠션 한번 써보세요. 진짜 조합이 너무 잘 맞아. 좀 매트한 쿠션이랑 조합이 되게 괜찮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좋아서 소개해줄 게또 하나 있는데 이러다가 메이크업 영상 되겠는데? 브이로그인데? 쭉쭉 지나가도 되겠죠 여러분? 요거 이글립스 블러 파우더 팩트 21호 요게 진짜 좋아요. 요 내장 퍼프도 너무 좋고 파우더 쓰고 솔직히 만족했던 거 지방식 파우더밖에 없는데 이거 완전 가성비 갑 너무 좋아 진짜. 미모 준비 다한 거야? 화장이라도 그릴래? 아니 뭐래? <웃음> 눈썹이라도 그릴래? 아니 너희 손짓을 기다리고 있어 아 그래? 우리가 어. 해주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어. 어 내가 뭔가 더 많이 하면은 고데기 한 거야? 어... 싫어하냐? 뒤에도 있는데 일로 와봐 어. 솔직히 앞머리만 했다 일로 와봐 타투는 진짜 잘하는데 이거 머리 이렇게 똥손으로 해? 아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 이 상태야 아이 아, 상태야 아니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앞머리 까고 아, 어야 너무 예뻐 지금 어. 망칠까봐 기다렸다고 아 내가 해줄게 그럼 <웃음> 어, 정말, 저 어, 또 너무... 아 정말 저또서안절부자하고 계속 돌아다니고 있었잖아 그런거야? <웃음> 제 리무가 잠이 너무 안 온다고 해서 제가 먹는 수면제를 줬거든요? 근데 얘가 자기 이거 수면제 효과 없는 것 같다고 20분 동안 계속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너 그러다가 갑자기 잠들걸? 씻고 올게 이러고 내가 얘가 알았어 하고 내가 씻고 나와서 자? 이랬는데 아니 나 이거 효과가 없는 것 같아 이래서 내가 아 그래? 이러고 기초 바르고 옆에 누웠는데 갑자기 <웃음> <웃음> 아니 너 기다려준 거아니까 아니 생각해. 효과 너무 좋아 좀 아니 나 아이돌 메이크업 배우고 싶다 아, 내가 네 해줄게. 찍을래 내일? 홀. 헉, 진짜 드디어 해주는거야너 원래 무시했잖아 나. 아, 진짜 해줄까? 진짜. 뭐 남자 아이돌 스타 하고 싶지. 뭐 간지나고 응. 좀 중성적인? 오케이 오케이. 요즘에 남자 아이돌들 다 중성적이던데. 맞아. 이제 그래. 맨날 해달라 한다. 아, <웃음> 맨날 비행기 타고 와요. 힘들겠다. <웃음> 약속 있을 때마다 비행기 타고 부산 오는 거야. <웃음> 그거 내가 근데 네 영상 올렸을 때 헤어 하는 거 올렸잖아 그거 연락 왔어? 아아 어, 어, 내가 얘기했잖아 그 사람이 리건한살 많은데 끝나고 고맙다고 나한테 무드들아 진짜? 대박 역시 소중이들은 착하다니까 소중이들은 소중이 맞아 이거는 나가니? 말이? 어 <웃음> 그래서 지금 완전 잘 쓰고 있잖아 지금. <웃음> <웃음> 아니 보여주기식 아니야? 내가 이따가 집에서 한찍어놓는거 있잖아 아 근데 딱 취, 뭔가 너 취향을 주셨네 그러니까 너가 쓰는 딱 그런 취향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렇지 완전 잘쓰는 거잖아 너 감각이야 감각이 아, 뭐야? 찌지뻥이렇게 <놀람> 퍼져 어, 심심해 죽어보릴것 같은데? 뭐가 심심해? 어 그러면 먼저 나가 있을래? 아니 한 바퀴 돌고 있어 싫어 혼자 못해 그럼 심심하다고 하지마 말잘 듣는 어린이네. 우리 막 조달배끼 응. 잘 찍었던 거 있잖아. 응. 스카우트. 응. 응. 아니 잠깐만. 스카우트? 아, 아 잠깐만. 근데 야 있잖아. 요즘 애들한테 스카우트 말하면 스카우트. 잘안았다고 스카우트. 아 그래 다 이래. 근데 그래, 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그래, 막, 뭐, 막 이런 그런, 그런 건줄 아는데 아, 거기에 진짜? 이 친구도 같이 나왔거든요? 아마 뭐야? 근데 알 수도 있겠다 얘랑 나랑 다른 애랑 탑3였어 맞아 셋다응나 그때 응. 악마의 편집장 했다고 진짜? 맞아, 그 하나라는 친구랑 응. 서로 이제 내 욕하는 것처럼 된 거야 어? 아! 아, 아 그렇잖아 아그 마지막에 응. 우리가 이제 그 탑3돼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응. 어 제품 하나를 뭐 선정해 오세요 약간 이런 게 있었어 이거 응. 맞나? 어 맞아 맞아 어 이거 제품 하나 선정해 오세요 그리고 나중에 인터뷰 했잖아 어. 난 블러셔를 선택했고 응. 얘는 세럼을 선택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한명은 립스틱을 선택했어. 을 음, 음. 그래가지고, 아, 뭐 메이크업인데. 솔직히 저는 색조 화장품이 가장 약간 메리티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초는 좀. 맞아, 가니 거야. 아, 아, 아, 내가 선택한 거를 얘가 까는 거야. 근데 솔직히 아. 인터뷰를 한 명씩 들어가니까 모르잖아. 자, 선택을 한줄 알아. 본줄 알아. 어어어. 본줄 어, 어, 어. 아는데 어. 인터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 그치, 인터뷰 하는 걸 모르잖아. 어. 그니까 러 이제 나는 얘가 내 욕을 한줄 알았지. 아... 근데 미국 미국 알고 보니까 엄마의 편집이었어. 방송 심지어 그거 교육방송이라고 어? KBS 모시기였는데나 근데 소름 보는데 진짜 그리고 아니, 아니, 이 하나랑, 이 하나랑 자꾸 경쟁구도 만들어가지고 그래, 다 똑같이 했거든?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자기 일만 했거든? 근데 막 경쟁구도 자꾸 만들면서 남 욕하는 것처럼 만드는 거야. 얘가 첫 편이야. 그리고 약간 나를 욕하는 것처럼 계속 만들었어. 컨셉이뭔줄 알아? 얘는 나는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해서 메이크업 할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고 응. 그한 명은 예전에 왕따를 당했었는데 <웃음> 나는 이거를 하면서 약간 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난 응. 그냥 양아지 얘는 어, 이제 댄스, 댄스 학교 댄스부에 어. 있는 일진. 어. 컨셉. <웃음> 아. 그냥, 컨셉이 아막 이렇게 복도 지나가다 양옆에서 뭐 인사하고 약간 이런 거. 싶은데. 아니야. 네 모색의 기적이 콩보 영상 찍잖아. 나는 약간 소녀 가장인 것처럼 편집하고 와자 와자 와자. 얘는 뭐게 지나가는데 복도에서 촤라락 어. 애들이 막뭐 이렇게 아, 모색의 기적처럼 아, 이렇게 벌어지면서 아, 벌어지는 어, 벌어지고. 개 웃겨. 진짜 벌어졌어? 어, 벌어졌어. 근데 나 아직도 연락 오는데 우리 학교 나온 나왔다는 막몇살한세네살 어린 애들한테 연락 온다. 진짜? 나랑 같은 학교 다닌다고. 아니, 신기하지. 나 전에 그전 회사 다닐 때그 응. 우리 학교 애들이 와가지고 교육 들었었단 말이야 그때 교육을 해줬어. 응. 했는데 그때 스카우트 얘기가 나온 거야. 응. 그래 그때도 나한테 그랬었거든. 너 응. 보고 응. 온람들 되게 많다고. 나? 어. 아 그래? 응. 그러면 나 학교에서 둘러서 뭐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 대사로? 그러니까. 치 그러니까. <웃음> 연락도 안 오고 학교에서. 난 학교 진짜 가고 싶은데 갈 명분이 아, 없어. 응. 선생님도 응. 없고. 야 저번에 응. 언제지? 예. 그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갔잖아. 응. 우리 학교가 되게 거기 있잖아. 되게 산골 어 산골 약간 좀 시골 이런 쪽에 있단 말이야. 응. 그래서 응. 주변에 논밭이랑 산 이런 게 되게 많아. 응. 그리고 막 나무도 엄청 많고 해가지고. 학교가 사람이 없으니까 풀숲 동굴받치 동굴 된 거야 <웃음> 그렇겠다 <웃음> 아 근데 진짜 심해 거기 동굴 군부대 맞아. 바로 앞이거든 어. 동굴받치 된 거야 그냥 어느 정도냐면 우리 학교에서 수업 듣고 있으면 옆에서 총소리 들리고 폭탄 던지는 어. 소리 들리고 아니 이런 거, 거 있었어. 있었어 우리가 후문으로 나가는데 풀숲에서 뭐가 움직이는 거야 어. 그래서 우리가 막 놀라서 아악!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군인이 잠복 훈련하고 있었던 어, 거야 음. <웃음> 그래서 음. 인사했어 군인이 음. <웃음> 웃기네. 아침에 우리 홍콩에서 버스 타고 학교 가면은 음. 이제 군인 버스, 아니, 군 버스라 해야 되나? 아, 아, 아 맞아, 맞아. 군부대 들어가는 버스 타 어. 같이 타고 가고. 네, 출퇴근 같이 하는 그런 거거든. 였 군인들이랑 맨날 마주치고. 네, 맞아. 음. 나 저번에 그런 거 있었는데. 어? 나 고등학교 때 우리 고등학교가 좁잖아. 음. 근데 나는 웬만한 애들 다 안다고 생각했거든, 내가? 우리 학교가 반이 세개였는데 나랑 같은 학교를,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하면서 내 미담을 써준 거야. 어. 어. 그 어디 막인스티즈막 이런 커뮤니티에다가 봐.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 아 진짜? 어 근데 왜냐면 나랑 연락 안 하는 사이일 거 아니야? 근데 웬만하면 다 아는 사이거든 우리 학교에서? 그거 사실 나야. 커뮤니티 안 하는 거다 알아. 아이디 불러봐. 그래서 뭔가 벌.. 헐... 착한 놈들.. <웃음> 이생각했데 착하게 살아서 못 받는 거야. 그건 맞아. 그냥 조용히 살았지. 선도분들 치마 무릎 넘게 하면서 아주 모범생처럼 살수요이 진짜 모르겠다. 나 치마 근데 개 길었잖아 나 진짜 치마 무릎 멍어 <웃음> 까지 맨날 중학 교 때부터 그랬어 하라고. 그리고 머리도 처음에만 두 발자유인 줄 알고 봤는데 빨간색깔로 했다가 음. 아 그래가지고 진짜 알지 재밌었잖아. 너 빨간색 나 파란색! <웃음> 이랬던거 <이런> 우리, <웃음> 우리 사진 있어 태극기였어 어, 어 맞아 맞아 네. 반항 아냐고 <웃음> 아 근데 두 발자유라고 해서 간 건데 솔직히 음. 속았어 아 그걸 자유기는 했어. 자유 길이는 자유였어. 명도는 자유였잖아. 색이 <웃음> 들어가면 안 되는데 hey, 14레벨까지는 되었어. 네, 어, 14레벨 명도만 자유고 이제 14레벨이 뭔데? 그냥 갈색에 있는 아그 종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면은 약간 저런 조명색 정도? 음. 저 정도 는어 괜찮아. 근데 노랑색이 안 되는. 어 탈색이 안 되는 거야. 아 그냥 자연갈색까지. 아 뭐야? 개 속은 아, 거지. 없다. 야 진짜 진짜 속았지. 나 약간 로망 안꼭 갖고 간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 하나 겠지 응. 아켜놨다 예쁘다. 끝! 이렇게 스타일링을 해줬고 옷은 그냥 이렇게 입었어요. 이게 원래 가디건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뒤에 단추를 잠궈서 약간 볼레로처럼 좀 이렇게 연출해봤어요. <웃음> 나 배고파. 머리가 아파, 배고파서. 이제 갈 거예요. 소고링갈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거예요. 갈 거예요. 야, 이쁘다, 제 머리. <목소리> 오, 진짜 이쁘다. <목소리> 오늘 유인은 사진 찍어가지고 그려야겠다. 그니까, 야, 니네 눈썹 이쁘다. 저 눈썹이 생겼어요. 누가 그려줬나요? <목소리> 소윤씨라고. 올래. <웃음> <웃음> 카페 먼저 가려고 했는데 배고파서 현기증 나가지고 지금 밥 먹으러 가고 있거든요 클램이라는 곳으로 갈건데 여기 뷰가 진짜 예뻐요 여기 있다 음 걸어주세요 도이 이 자리에 앉았어야 했는데 지금 거리 두기 때문에 여기 앉았어요 어? 사진 좀 찍어볼까요? <웃음> 라자니아가 나왔어요. 성범이가 적극 추천했던 메뉴. 우와. 오. 강알리. 가족 분류에서 이런 식으로. 음. 뚜껑에 뚜껑. 담미탕. 이 여기 나신대요어 맛있겠다. 어 맛있겠다. 완전 좋 맛있어? 맛있어? 응야 완전 맛있는데? 응무 아니야? 나 너무 행복해 음, 맛있는데? 음 뭔가 이제야 부산에 온거 같다 그래 아 이거 신싱이 사이네 음. 음, 맛있어 빵이 엄청 맛있는데? 폭신폭신한데? 뜨겁지 범이가 이거 게이 엄청 맛있다고 아까 이거 꼭 먹어야 했잖아 음. 황범이의 입맛은 묻어버렸어 근데 범이 냄새 잘못 맡는데 어떻게 맛있는 걸구분하지 원래 맛은 냄새 아니야 <웃음> 피가 많이 오는걸요? 후딱 찍고 가자! 내 썸네일을 따야 된단 말이야 <웃음> 아니 오늘 날씨가 안 좋다는 말이 없었는데? 아니 파도가... <웃음> 파도가... <웃음> 야, 근데 이쁘다 <목소리> 와, 파도 봐봐. <목소리> 와, 파도 봐. 진짜 대충. 오잘 찍는데? 오잘 버티는데? 어머머 어오 오, 오, 한번 보어 볼게요 이 라인이 아주 잘 달라요 중의 <웃음> 아, 예쁜데. 지유가 찾은 카페예요. 어, 예쁜 것 같아. 완전 인스타스러워. 어, 얘도 잘 나온다. 진짜? 완전 잘 나온 는데나 <웃음> <웃음> 옷이랑 까먹지. 가... <웃음> 아니, 사진 엄청 <웃음> 찍은 것같아 어. 어, 여기 어디지 카페인더. 카페 카페인더 카페 아님? 커피? 부산. 아. 카페입니 카페인. 응. 나도 눈네 나도 니네 보내고 니네는 비가 어 화면에서 니네 사라졌는데. <웃음> 저희는 이제 외출을 끝내고 집에 들어가서 맥주를 먹을 거예요. <웃음> 야, 야, 오바 아, 왜 이렇게 높아? <웃음> 쉬가 마려운 지유 씨. <웃음> <웃음> 아, 너무 아, 아파! 아, 빨리, 빨리! 아, 에러가 울리. 후! 따라서 가자, 동생. 누가 배트. 마르코나의 소로! 후! 아, 웃겨. I like it, I like it, I like it. <웃음> 빨리 가. <웃음> 급하다, 급하다. <웃음> 네, 짜잔. 짠. 이거 범이랑 같이 샀던 건데. 그거 뭔지 알아? 왜 이래요? 얘네 이상해. 준비 <웃음> 아니냐고. 아, 어, 짜증나. 저왜 저래? 가벼워서 소리가 안 난다, 그지? 그니까. 얘춤잘 춰, 근데. 댄스부였잖아. 아, 그건 진짜였어? 응, 진짜야.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이거 봐봐. 초콜릿 묻은 사과 뭔지 알아? 유명한 건데? 몰라. 이거 몰라? 초 뭐야 이게? 이거 맛있어아 근데 맛있어 되게. 아니, 이거, 이거 되게 유명한 건데. 초콜 사과에 초콜릿 묻힌 거거든? 이거 먹자. 아, 진짜면 진짜 안 되지. 접시에다가 플레이팅 하자. 사과. 진짜 사과야. 진짜 사과요 맛있어. 아, 이거는 현우쌤이 사주신 접시예요. 여기에 하나씩 넣어보가 <웃음> 어이 컵이 다르니까 어디까나? 어? 빨리 해줘 이렇 영상에 보이게 음, 너무 보이데 <웃음> 아니 그냥 내컵에 따라주면 아, 돼 부산 대세아이요 right. 저는 부산 사람이거든요 다스! Yeah. 다스! 내가 이거 현우쌤한테 현우쌤한테 선물받은 소주자 귀엽죠? 젤리 맞아요. 이거를 난꼭 쓰고 싶었는데 내가 술을 안 먹잖아 그러니까 아, 네가 먹어줘 이걸로 응. 여기다 딸기. 첫 술잔 짠그 와중에 구마 밥 먹고 있어 오딱 맞아 오 홀이 딱 맞아, 자, 딱 맞아. 자 먹어봅시다요 호호호와 소니가 술 먹는다고? 까나 아, 너무 떨리는데 처음 술 먹을 때그 느낌 어. <웃음> <웃음> 진짜 술안 먹는데 이미지 걸려해주는거 아니지? 아니 진짜 로안 <웃음> 먹잖아 <많아, 진짜. 웃음> 맞아 나안 먹어 어왜 아, 이렇게 떨리냐? 진짜 달아? 응. 왜안 먹어? 나 난... 어... 눈치 보지 마. 아니,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너 먹는, 먹고. 너 먹는 거 보고 먹을 거야. 아니 진짜 뻥한 찌고. 난 어떻게 먹었는데? 처음처럼을 어. <웃음> <웃음> 안 먹는다고 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아니, 근데 나는 똑같은 도수야고 달장. 소주만 먹어. 야, 괜찮지? 이렇게, 이렇게 맛있어, 그렇지? 사선 대선 아이교. 아니 아이교는 어디 사투리에요 조선의 사투리 아니야? 모르겠어. 아이교? 교는 <웃음> 어디야? 아이교. 감사라니까 대수. 아니 대선 진짜 맛있다. 대선에서 봤대. 그냥 이거 진짜 사과야. 네. 그러니까 딱하네. 오. 오. 사과야. 리얼 에버. 진짜 사과야. 음.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이거. 아니, 아니야. 이거 아 n 그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맞아? 나 음이 이게 아닌데. 아이 예뻐 팬. 이렇게 이상해. 왜맞아 <웃음> 이유 스타일은... 이상해. <웃음> 아니, 이것도 아 이건 또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니야. 지유야 너 노래도 못하나 보다. 음아 아니 아니. 그러니까 뭘 말하는지 아세요? 이건 이거 아니야. 아니 뭘 말하는지. 근데 이거, 이거 진짜 맞아. 아 그건 어. 맞는 거 같은데. 네 방에 또아또 팬. 아 그건 맞는데. 이거 맞죠? <맞지 웃음> 아니 이거 진짜 <웃음> 맞아. 잠깐만 잠깐 오케이 구글 템 파인 애플 애플 펜 틀어줘. 오케이 구글. 비오 오케이 구글. 오케이 구글. 펜파인 애플 애플 펜 틀어 줘. on the website apple. 잠깐 오케이. 오케이. 스탑. 싹 띡. 오케이 구글. 노래 펜파인 애플 애플 펜 틀어 줘. 음. 오 음, 음. 주인을 못 알아봐. 못 알아보고 내가 유튜브해 볼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구글 아니야, 여기 아 그래 그 그래. 비피에 틀어 줘. 네. 오사카다이마오 리캡. 맞아. 이거 맞아. 어, 일본 이거잖아. 이거이시죠 어, 네. 에서 재생합니다. 음. 봐봐. 들어봐. 진짜 똑같아. 아니더라고. 그래, 이도도넌 아니다. 아니, 아 아니, 들어와, 들어와. 똑같아. 살짝짜라 이거지. I 이거 뭐 do i, 아, 어. 아, I bad. Bad. 맞네. 아이 아, 아까 들었어 아, 아, 똑같잖아. 탓똑아이 애플. 아, 아, 아, 아까 진짜 로랬어 우리 귀엽다. 가? 이거 지금 첫안스테이 아 진짜? 음. 안세테이의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세이 아, 너무 좋아요 저는 현실로 돌아보기가 싫어요 그렇죠 안세테이 대신 4인 이상 집합 공지 이만요. 진짜 됐다 아, 어, 맞아 조관 좀 조관 좀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